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짜자잔 이런 달력 모양의 디자인과 그리고 ppt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게요 새 슬라이드 만들고 이거 삭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삽입 들어가서 도형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냐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직사각형 형태로 하나만 만들어줄게요 했더니 좀 너무 완만하죠?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누르시면 조금 더 각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둘째로 안쪽에다가도 흰색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도형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준 뒤에 여기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딱 예쁘게 들어갔죠? 자 이제부터는 이 색상을 바꿔줘야 할 건데요. 전체 다선 없음 해주시고요. 일단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제 초록색 미리 추출해 놓은 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색상은 흰색 이렇게 줬더니, 어 뭔가 이렇게 달력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과 그리고 왼쪽에 뭔가 걸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여기 있는 이 흰색 도형 말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도형, 큰 도형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복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배치를 해줍니다 어, 뭔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실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너비를 좀 굵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OPT 정도? 이렇게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더 각지게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짜자잔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뭔가 좀 달력 모양이 나오죠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줄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여기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을만한 뭐 한뭐10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 키워주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삽입해 주겠습니다 글꼴은 어떤 글꼴을 할 거냐면요. 저는 스웨거체라고 하는 글꼴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이 글꼴의 색상은 바깥쪽에 있는 이 도형의 색상과 똑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색상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요일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아래쪽으로 내려서 복사한 다음에 글꼴 크기를 작게 해주고 요일을 입력해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d 데이 조금만 더 작게 이렇게 입력해주니까 이제 어느정도 좀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뭘 해줄거냐 아래쪽에다가 텍스 상자를 또 하나 입력해볼게요 이번에는 내용 네, 제목을 입력하세요 입력했고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제일 굵은 글꼴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복사해서 좀더 얇은 글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좀더 작게 자 이제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켜주면 끝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똑같이 복사만 해주면 끝입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저는 컨트롤 D키를 활용할건데요 바로 복제키입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하나가 생성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똑같은 간격 이렇게 이동시켜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D, D를 누르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복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복제가 된게좀 너무 넓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좀 안쪽으로 옮겨 주시고 그리고 전체다 클릭해서 정렬,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오 이렇게 예쁘게 동일하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나머지 도형 색상도 바꿔줄건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ppt 하나가 완성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줄거예요 애니메이션은 이것을 다 다시 한번 그룹화 시켜줍니다 전체 다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 바로 회전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느리죠? 그래서 저는 재생시간을 0.3초로 바꿔줄겁니다 그리고 클릭할 때를 해주면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떤 날짜를 해볼거냐면 첫번째 날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날짜 이렇게 네가지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달력 이미지 만들기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쌤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